자,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큽니다. 이거 여기 이쪽으로 꽉 붙여서 설치가 안 되죠? 이러면 좀 머리가 아픈데 반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또 가능하긴 해요. 다만 이렇게 지우면 음, 제가 좀 고민해야 될게좀 많아지겠죠. 건물이 이뻐질 수는 없다. 그리고 저희 나이도가 높은 편이니까 그렇게 이쁘게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 생각엔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돈을 봅시다. 이 부분을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차장은 이 정도 써도 될것 같아요 음 그래요 한번 해보죠 여기는 재개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자 일방통행 지정하고 그 가운데다가 도보 꼭 지어줍시다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일단 슬프지만 돈은 이런 식으로 끌고 와야 될것 같아요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아빠 트린게 있네요 이 아이들이죠 좋아요. 이게 완성되면 돈 벌리는 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자, 그럴 동안 활주로를 한번 지어보죠. 아까 전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그냥 여기다가 활주로를 만들겠습니다. 한이 정도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대비해서 서비스 도로를 이쪽 라인까지 사용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일단 도로도 먼저 연결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도로 작업 먼저 합시다. 일단 이제부터는 이쪽은 변경할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최고급 도로로 깔아줄게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주차장 때문에 돈이 금방 벌릴 거예요 그거 믿고 최고급 시설을 깔아볼게요 그나저나 이 건물도 거의 쓸모가 없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그냥 위치를 바꾸던가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활주로를 지어봅시다 일단 이쪽에 이런 식으로 램프를 만들어주고요 일단은 비행기 도로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자이라인을 따라 쭉 이동을 하다보면 어디에다가 지을지 감이 잡피겠죠 일단 이쪽이랍니다. 근데 자리가 좀 애매하죠? 여기도 좀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활주로를 여기다 짓겠습니다. 이쪽에 하나 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램프를 연결해볼게요. 자이 아이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 도로를 깔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터널을 뚫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터널을 뚫고 반대쪽에도 터널을 뚫을게요. 이게 맞나? 음 맞겠죠? 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지하로 내려가서 도로를 연결합시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서비스 도로를 연결할게요. 자 이런식이면 되겠죠? 아니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생각을 바꿔봅시다. 에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원래 좀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뭐어찌됐 여기 있는 돈이 좀 모일 때까지 기다릴게요. 자 돈이 모였으니까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 전에 나중에 대비해서 지하도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내놓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짓고요. 중형기형 경납구조 이거 하나 짓고 그 옆에다가 에어크래프트 스탠드 중형을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만들어야 되겠죠? 이쪽에다 만들게요. 서비스토로 이렇게 조금만 더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돈을 모아야 돼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아, 실수했죠? 자 여기 있는 거 필요 없어요 이거 없앤 다음에 스탠드는 어차피 서비스 도로랑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필요 없어요 이거 없애고 자 이렇게 다시 만들게요 됐죠? 그리고 나서 비행기 도로를 한번 연결해봅시다 이렇게 연결하겠죠? 하지만 돈이 모자랍니다 돈이 모자라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연결하고 돈 생길 때마다 계속 연결해서 한 바퀴를 만족시키겠습니다 자 가능한가요? 한번 진행해보죠 음 84,000 비싸긴 하지만 일단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쪽에 있는 지하를 정말 잘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이건 또 뭐야? 가능할 겁니다. 호이 되네요. 사실 이렇게 구조를 가져간 이상 지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지하를 쓰려면 좀 돈이 많이 들어가야겠죠. 그거는 감안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될까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이 부분 있죠? 여기를 잠깐 개조를 시킬 겁니다. 물론 나중에 좀 바꿀 거예요. 돈이 모이면. 호이아 66,000 상당히 비싸죠.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기를... 볼게요. 야 아, 이건 또 뭐야? 이건 못 받아요.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한번 이렇게 봅시다 지하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에서 구조물을 한번 만들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자 지하에다가 구조물을 살짝 만들고 여기다가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겠습니다. 비싸긴 한데 한번 만들어보죠. 아좀더 지어야 되겠구나. 좀만 더 지읍시다. 자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어떻게 건설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건설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뭘 하느냐. 여기다가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이 아이죠? 이 아이를 여기다 지켰습니다. 왜 여기는 안 지워지지? 아 그래요. 여기도 그러면 시큐 존으로 아까 전에 서로 다른 영역은 허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시큐 존으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자다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시큐 존을 해야 돼네 다시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호잇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아래 아래,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다가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게요. 이 아이죠? 이제 만들 수 있죠? 일단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호잇 이게 만들어지고 이런저런 작업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만들고 있니? 왜 안오니? 아 만들기 시작하네요 한번 지켜볼게요 아 완벽하군 그래요 자 지하로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연결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지하도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저기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다만 감안을 해야 될게 이쪽은 뭔가 다른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넓은 곳은 그래서 여기 이쪽 활주로가 있는 쪽 있죠? 이쪽으로 도로를 낼 거예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이렇게 쭉 도로를 냅시다 으 비싸네요 자 이렇게 하고 6 5 0 0 0 그래, 일단 만듭시다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엔 지하도로도 좀 확장을 시킬게요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이 좀 아까우니까 여기를 좀 활용합시다 하돈 <웃음> 모자라요 또 기다릴게요 자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이두 개의 특별한 스테이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하나는 버스에 관련된 에어사이드 셔틀버스 스탑이고 이게 그 리모트 스탠드 쪽으로 사람들을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소예요. 얘는 반대로 리모트 스탠드에 있는 거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두개 이런 식으로 지어놓겠습니다자 여기도 문 만들고 그리고 얘들은 다시켜 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지적을 해줍시다 잊지 말고 여기도 문 만들어줍시다 이렇게 말이죠 됐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지하도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 거였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실수를 한게 맞죠 그래서 이걸 없앨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합니다 음... 아니요 내비둘게요 이용하는 방향이 제각각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좀 감안을 합시다 그게 맞는 거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쪽 중형 비행기에서 사용되는 그런 연료들을 한번 지어보려고요 자 이런 애들이 있죠 z a 1이라는 애가 있어 이 아이 뭐야 여기다 지을 수 없니? 자 ZA1이라는 이 탱크가 있죠 탱크를 지어보겠습니다 이 아래에다가 찍고요 위에다 지을 공간이 좀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 찍고요 자 주문을 합시다 일단 베이크라고 아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도 지을 수 있죠 근데 얘는 어... 지하에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감안을 합시다 위에다가 지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얘는 여기다 짓는게 나을 것 같네요 이쪽에 저장될 차량들은 여기에 관련된 애들만 지정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차량 주문을 합시다 일단은 연료 개통을 먼저 구입을 하고요 ZA1 제일 좋은 걸로 두개 그리고 이 스몰 푸쉬포스 푸쉬백 트럭이라고 있는데 이게 음 그냥 비행기 밀어가지고 좀 이륙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트럭인데 얘들도 필요하니까 주문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테어 트럭 이거 중요합니다. 가끔씩 발판이 필요한 비행기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스테어 트럭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게이두개 하나는 버스고 하나는 서비스카 이게 유지보스 차량이에요. 이두 개를 신청할게요 자 돈이 좀 있으니까 두개 정도 더 지을게요 자이 아이를 하나 헉왜 이렇게 비싸 아니 뭐야 갑자기 아 10만이었구나 아이 너무 비싼데 뭐 어찌됐건 자 남는 시간에 그러면 루트를 지정하고요 생각해보니까 이 녀석 잘못 지었어요 이거 파괴시킬게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나가는 건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륙용으로 바꾸고요 들어온 거는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저. 그렇죠? 없앱시다 빨리. 다시 설치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와야겠죠? 뭔가 좀 이상한데? 자 빠르게 지어줄게요. 이렇게 합시다. 자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저희가 좀더 해야 될게 있어요. 일단은 음, 이 공간 좀더 확장을 시켜야 돼요. 자한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라인부터 차근차근 체크포인트를 만들어볼게요. 자 자동체크포인트 지금 3개 정도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찍고. 그리고 중간에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다가 도보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보를 만들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됐으면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일단은 셔틀버스 이렇게 연동을 시키고, 여기도 셔틀버스 이렇게 연동을 시키고, 여기도 셔틀버스 이렇게 연동을 시킵시다. 한두 대씩, 두 대씩 해야 되나? 뭐, 어찌됐건, 일단은 네 대까지만 연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원격에서 연동을 시켜볼게요. 이렇게입니다. 그럼 얘는 또 반대로. 서비스 카스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언급이 돼있죠 이거를 찾아줘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하에 쩌저이 여기입니다 이쪽에다 연결할게요 복잡하죠 뭐 어찌됐건 이런식으로 연결하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거예요 한번 가동시켜 볼까요 자 호잇 자 시큐티 체크 포인트도 연결돼있고 보딩 데스크 연결돼있고 런웨이 연결돼있고 런웨이가 활주로죠 그리고 서비스 카스톱 연결돼있고 좋네요 자 그건 다음에 이거 또 방향 설정해야 돼요 여기는 내려오는 것만 가능하게 하고 이쪽은 올라가는 것만 가능하게 하고 오잇? 음 됐어요 자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들이 아직 준비가 안됐는데어 왔네요 자 버스가 와가지고 사람들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푸시백 트럭이라던가 서비스카라던가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얘를 봐줘야 됩니다 이거 두개 대기중이죠 서비스 두개 봐주고 있나? 이거 한번 봐야될 것 같아요 어 그냥 가니? 왜요? 아니 왔는데 왜 가? 아, 거참 급하시네 참 가죠? 뭐어찌됐 일단 이런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는 왜왔니 이미 필요 없잖아. 내비둘게요. 자 얘들도 갖고 이게 서비스 차량이었어 아까 좀 그게. 자 이제 두번째 스탠드 스탠드를 연결합시다. 이 아이겠죠? 이 아이를 또 지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지정하고 반대로 얘 입장에서 서비스 카스탑을 또 연결을 해줘야 돼요. 맞죠? 지하로 내려가서 여기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음, 사실, 시트도 여러 개 준비하긴 해야 되는데, 음, 그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배치를 시킬까요? 이것도 좀 비율적이긴 한데. 아니,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다가 줄이 밀릴 것 감안해서 여기다 지을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렇게 지을게요. 됐죠? 자, 개통. 좋네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하나 더만들게 반대로 짓고. 잠깐만, 동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거 좀 막아야 될것 같죠? 막아줘야 될것 같아요. 철조막을 이쪽에다 막아줄게요. 오지 마숑 스탠드 하나 더 지어도 되겠는데? 자, 하나만 더 지을게요. 돌려놓고 끝. 아, 그리고 저희 기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도 될것 같아요. z s e r 얼 서비스. 이렇게 합시다. 자, 푸시백 트럭 왔죠? 자, 탑승객 왔어요. 얼마나 탄지 한번 볼게요. 어우, 생각보다 많이 타네요. 자, 잘가요. 자. 호이. 이렇게 하면 점점 돈이 많이 벌려질 거예요. 아이고 이게 고장났죠. 뭐 수리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좀 기다립시다. 저희 스태프를 고용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야 서비스 테크니션이 많이 부족하네요. 이왕 김에 많이 고용을 하죠. 어반 이상 수리했네요. 금방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재난이 왔는데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글로벌 이코노미 크래시라고돼있는데 총체적 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자 위로 올라가서 이쪽에다가 스탠드를 좀더 지을게요. 하나, 둘, 셋이맨 끝자리에다가는 나중을 감안해서 이경납구를 지어놓을게요 이, 이 아이 죠 여기다 짓겠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는 못 써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지어볼게요 이쪽도 길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라인 있죠? 여기 라인에다가 지하도로를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땅코를 파면 괜찮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이세개 있죠? 연결시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하나 더 지어야 되고 자이 녀석 연결합시다 여기다 연결하고 얘는 반대로 지하에다 연결해야겠죠. 잠깐만 으흠, 이러면 좀 곤란한데 서비스 카스탑을 좀더 지읍시다. 여기다 이런 식으로 지을게요. 이렇게 가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지어줄게요. 이렇게 지읍시다. 미리 진다고 생각할게요. 아, 생각보다 자리가 모자란데요? 잠깐만 자, 소파를 좀몇개더 지어줄게요. 자이 정도 지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거꾸로 지었죠? 아, 다시 지읍시다. 실수했죠. 자 이쪽은 실수하지 맙시다. 자 미리 지을게요. 자 이렇게 문을 만들어줄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문을 만듭시다. 됐네요. 이게 완성되면 서비스 카스탑에 연결시켜줄게요. 자 됐어요. 연결시켜줄게요. 이 아이죠. 연결합시다. 자 이쪽에다 연결하고 그 다음 아이는 여섯번째 그리고 일곱번째 응? 왜 켜져있지? 뭐지? 뭔가 이상한데? 자 얘는 그래요. 버스 연결이 안돼있는것 같아요. 버스 연결이 안돼있었죠자 이렇게 연결하고 너는 연결돼있니돼있죠자 다시 봅시다. 스탠드 연결하고 응, 음 됐고 서비스 커스터블 이제 연결합시다. 일곱번째니까 여기겠죠? 이쪽에다 연결하면 끝! 자 마지막으로 경로 지정하고 오픈을 시킵시다. 한 이정도? 아 동물들 안되겠구만 이거 아무튼 이 정도 만들었으면 장사가 잘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잠깐만 이거 문제 있나? 딱 모니터에서 뭐 밀린다는 메시지가 안 떴는데 그쵸? 그건 잘 되고 있다는 얘긴데 음.. 그래요 잘하네 내비둘게요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이게 이벤트 중에 그 기름 가지고 이슈가 터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창고 있죠 이거 미리 지어놔도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지어볼게요. 호잇? 탱크를 지어놔서 많이 저장을 시켜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야 이거 헤헤 이 동물들 이가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이해가 안 되죠? 그 위쪽을 막아야겠네요. 자 일단 막읍시다. 방법이 없네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합시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막을게요. 됐어. 여기 누구 오니? 너왜 여기 있니? 수상한데 또? 일단 내비려 둡시다. 자 그리고 일정을 볼게요 이제 웬만한 중형은 처리가 가능한데 그래 이런데 세워놔도 되지 자 여기다가 세울게요 와야 너희도 이거 처리가 큰일났네 이거 자 승객 내리고 있고 서비스 받을 게몇 개가 있어요 기름도 받아야 되고 수리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푸시백 서비스도 받아야 돼요 어 바로 떠나? 그래 아빠. 자 지대 됐건 어찌됐건... 돈이 얼마나 벌린진좀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볼게요 음, 43만 쓰고 거의 20만 정도 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안벌린데좀 기다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비어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계약을 맺어야 될것 같아요 계약을 맺읍시다 자 누구랑 맺을까요 별 많은 애들 위주로 계약을 할게요 이제부터는 중형이 많이 필요하니까 중형 쪽 계약을 맺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개짜리만 줘 그래 계약 일정 한번 볼게요 아직 얘네들 반영 안돼있죠일 나중에 반영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누구야 이거? 얘네들? 뭐 어쩔 수 없죠 이건 수리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누군데? 여기다 배치시킵시다 후잇? 다행이죠 스탠드들이 상당히 많아졌으니까 이런 것도 여러 개더 구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개수대로 구하고 또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더 필요한 게 있나? 기름차 하나만 더 구입합시다 그리고 푸시백 트럭 있죠? 찾아볼게요 이 아이죠? 이 아이도 다섯 개 구입합시다 어이? 일단 이렇게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왜? 램프 에이전트 부족? 오케이 자 괜찮은 램프 에이전트를 구합시다 이렇게 하고 필요없는 사람 버리고 괜찮은 사람 고용하고 버리고 고용하고 고용하고 고용하고 버리고 괜찮은 사람 있나요? 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와우 돈잘 벌리네요 그쵸? 이제 반대쪽에도 비행기를 만들게 해야 되는데 아직 돈이 많이 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하면 괜찮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일단 한번 시도 해보죠 자이 아이는 만약에 대비해서 몇개더짓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짓고그 다음에 자 중형 스탠드를 두개 정도 지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길을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지하가 있죠 쪽에서 길을 꺼냅시다 이렇게 꺼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길 연결시키고 지하로 내려가고 호잇 좋아요. 이게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렇게 되겠죠. 자 여덟 번째하고 아홉 번째 만들어 줄게요. 여덟, 아홉 이렇게 하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쵸? 많은데? 대형은 이위 이런 거 쓰면 안될것 같아요. 그쵸?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이쪽은 좀더 확장을 합시다. 여기다가 좌석을 좀더 이렇게 짓고 싶으니까 일 이쪽을 좀더 확장을 시킬게요. 여기다가 좌석을 좀더 만들게요. 아 본지가 먼저 완성이 됐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스 스탑도 만들어야겠어요. 와 사람들 정말 많이 모였죠? 나중에 이쪽에다가 가게를 좀 만들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쵸? 자 이쪽들도 다 세팅 맞춰놨으니까 오픈할게요. 길은 이렇게 연결합시다. 좋네요. 연료 트럭을 좀더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세 개밖에 없죠. 이제 아홉 대 중형 비행기를 받기로 했으니까 좀더 많이 고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나머지 차량도 검사해야 돼요. 자, 서비스카가 지금 네 대요, 일곱 개 그리고 버스가 일곱 대네요. 두 대씩 더 고용을 해야겠다. 두 대, 두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한 효과는 볼수 있어요. 보기 좋죠? 잠깐만 빨간색 메시지가 뜨는 게뭐 때문에 그럴까? 램프 에이전트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되 있네요. 그래요. 가면 갈수록 램프 에이전트가 더 많이 필요하긴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 음난 된대로 계속 고용을 할게요. 나 중간 확인 해볼게요. 지금 오퍼레션로 이으 16만이나 나가고 그 다음에 스태프 세러리로한 3만 3천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메이크 게열이죠 차량들 3만 8천씩 나가고 그 다음에 텍스로 나간 게좀 있네요. 음 이러면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좀 고민해 봅시다. 이제 점점 승객들이 더 늘어나야 돼요. 그쵸? 자 시간을 돌리니까 생각보다 돈이 빠르게 모이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게임 시간 내로 한 8일? 내지 한 10일 정도 돌렸는데 지금 350만까지 이렇게 벌렸어요.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소득이죠. 다만 이 중형 비행기를 어디까지 확장해야 될지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총안 되면 여기 있는 이 주차장을 다른 데다 옮겨 놔야 될 수도 있어요. 좀 감안해야 될것 같고 일단 돈이 생겼으니까 구입을 합시다. 자 150만을 투자해서 모든 땅을 다 구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깔끔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위쪽에는 대형을 기준으로 건설할 건데 대형도 얼마나 지어야 될지 그것도 좀 머리를 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있죠 이쪽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좀 메꾸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적어도 그래요 이게 주차장 개념이 여기 보시면 텀을 조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주차 고객이 있고 단기간 주차 고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제공항이나 그런 걸 만들면 아 이쪽 부근에다가 그냥 길게 만들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확장시켜도 되고요 그래도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 왜 이러는 거죠? 아 스테어 트럭이 좀 모자른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좀 대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방법을 고민해봅시다 뭐지찌됐건저 이제 차근차근 서비스를 하나씩 하나씩 제공을 해볼게요 자 지금 서비스 중에 제공할 만한 게 하나가 있죠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니까 결빙 방지 서비스를 한번 제공해봅시다 이 아이죠? 이 아이를 한번 제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땅한 자리가 없네요 어 여기 자리 만들 수 있네요 일단 지워볼게요 그리고 작업을 할수 있는 패드가 필요합니다 그냥 스탠드랑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 저 미디엄을 하나만 만들어 놓을게요 근데 크기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머리가 아프죠 이 녀석은 일단 나중에 지읍시다 일단 나중에 짓고 여기 먼저 이 비행기 대수를 좀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끝자락에다가 설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서 지금 스탠드를 좀 여러 개 지을 거예요 끝이죠 그리고 얘네들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가능한게 없네요 유감이네 나중에 공항 내부는 다시 리모델링 할거예요 일단 이런것들 먼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좀 자리잡고 결정한 다음에 그때 처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난리났죠? 적당히 해야겠다 저런것 때문에 밀리면 저희가 머리가 아프니까 좀 그런거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또 뭐야 일단 시간대를 볼게요 여기 가능할까? 안될것 같은데? 지금 벌써 항공편들이 이제 슬슬 차기 시작했는데 이런 데 가능할까요? 한번 받아볼게요. 시간대가 안 나오죠? 버리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건. 이제 청소부 하고 그 다음에 램프 에이전트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메시지가 뜨고 있죠. 이건 좀 저희가 충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차근차근 고용을 합시다. 그리고 지하 있죠? 벌써 자리가 가득 찼어요. 여기다가 개선을 시킵시다. 다리 아픈 사람들을 구제합시다. 둘셋 넷, 다섯, 여섯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좀만 기다려 지금 못 앉아 있어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요 이해합니다 지금 모니터를 보니까 수리하는 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내리는 데도 오래 걸리고 탑승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이거 다 지연됐죠? 에헤이 총체적 난국이구만 이거 아무래도 이 자동보다는 사람들이 더 고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리는 것도 오래 걸리고 탑승하는 데도 오래 걸리죠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감안을 합시다 스태프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제가 아직 인프라를 제대로 못 갖췄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이거는 좀 감안을 합시다 여기도 확장합시다 어 여기 왜 이럴까 일단 중경기 쪽으로 한번 가보죠 지금 밀린 게 많아서 그런 걸 거예요 그쵸 보딩 프로그레스 중이라고 돼 있죠 이거 안 되겠다 이 버스 같은 경우도 어디 스탠드 위주로 이렇게 진행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설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마크가 뜰 거예요 자 이런식으로 뜹니다 미디엄에어크래프트 스탠드 17왜 헷갈리지 않게 자, 색깔을 칠해줄게요 중간기 위주는 자스타 트럭은 좀만 더 고용을 할게요 지금 숫자가 좀 많이 모자르네요 자 이렇게 하고 푸시백도 조금 더 고용을 하고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이런식으로 이름을 바꿔도 됩니다 순번을 제가 초기화시켰어요 1번부터 이렇게 쭉간 다음에 이쪽은 8번 9번 자 푸시백 트럭 얘네들도 이제 지정을 할게요 일단, 이쪽에서 지연 현상은 이제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그쵸? 왜 오는데 오래 걸리니? 음, 어디 보자. 이제 사달 차량이 아직 안 왔어요. 사달 차량을 이쪽에다가 좀 지정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얘들이 너무 느리니까 좀 액션 취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아이죠? 다 여기다 지정을 할게요. 그냥 항공기 기준으로 이렇게 지시를 내지 말고, 베이클 디퍼세다가 그냥 보관을 시킨게더 빠를 것 같아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럼 차량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바로 업무를 수행할 거예요. 이제 메시지가 좀덜 떴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은 초반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조만간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메시지가 안뜰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는 좀 지켜볼게요. 그리고 이 아이 있죠. 이 아이. 이 아이도 어사인을 좀 시킵시다. 이 트럭이 있는데 이거를 어사인시켜서 이, 이 주변에 주차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 내릴게요. 또먼 데까지 가가지고 주차시키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 색깔 칠해줄게. 중형기 전용으로 색깔에 맞춰줄게요. 호잇 됐네요. 이쁘네요. 얘도 마찬가지죠. 호잇 그리고 어사인을 이쪽에다 점점 가면 갈수록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것도 어사인 지정하고 색깔을 칠해줄게요. 호잇 좋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먼데까지 가가지고 굳이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아까 전에 이 트럭이 이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만든 그 디퍼스에 가가지고 보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너무 효율이 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보관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메시지 안 뜨죠? 좋아요 이런 거면 된것 같아요 자 위에는 무슨 문제일까요? 스타프룸이 없다고? 왜? 아 이러면 또 머리가 아프죠 자 이렇게 이동한 사람들이 있고 못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좀 약간 이해가 안되죠 그쵸? 그리 하나만 작업을 더 합시다 이쪽 라인 있죠 이쪽에 좀 쉬는 공간을 마련해줄게요 일단 임시로 만드는 거긴 한데 여기 있죠? 여기다 벽을 만들겠습니다 음 그러고 보니까 이쪽을 좀더 키워야 될것 같다 자 돈도 많으니까 그냥 확장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좀 없앨게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시다 자 그리고 이쪽에다 스태프 룸을 만들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여기다가 벽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쪽도 없앨게요. 여기도 정리 다 되면 다시킬 존으로 지정합시다. 자 됐어요. 여기 있는 이 자리에다가 소파를 옮길게요. 아이고 실수. 아래쪽에다가도 좀더 늘려야겠구만 여기. 자이 정도까지만 확장합시다. 그리고 이쪽에다 문을 만들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자 이쪽도 스태프룸하고 시킬존둘다 지정을 합시다. 자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없앨게요. 벽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쪽은 없애고 그리고 문도 멋지게 만들게요. 이쪽도 문을 뚫어줍시다. 자이 자리 없애겠습니다. 미안요. 자 이렇게 스태프 존 그리고 이렇게 스태프 룸인데 스태프 룸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합시다. 컨트랙터... 컨트랙터 수용할게요. 그리고 시큐리 오피서 내비두고 업무 담당자들 다 집어넣을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좀쉴수 있을 거예요. 자 진행합시다. 그럼 나서 여기도 좌석을 좀 만들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저희가 중형기 관련된 확장을 했으니까 셔틀버스 드롭도 이쪽에다가 마찬가지로 지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 제가 없애기로 했죠.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도로를 연결하고요. 이렇게 하고 건물 확장을 좀더 시킬게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뚫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도 길을 만들어줄게요.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을 여기다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보. 나중에 이쪽을 막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돈이 점점 잘 벌리고 있어요. 잘 벌리고 있고 아까 전에 돈을 좀 많이 썩어서 160만까지 떨어졌는데 금방금방 회복을 하고 있죠. 좋은 징조예요 비행기로 벌리는 돈도 이제 4,50만 향해 달려가고 있고 어, 파킹이야 저의 믿음직한 그런 수단이기도 하죠. 20만대죠. 또한 번에 이제 대형 공항이나 그런 거 차근차근 건설할 때 그때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